그 가사만 있으면 할것 같은데. 그러면 흥얼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아, 으... <웃음> 지금 할, 지금 할게요. 하나, 둘, 셋, 넷. 예. 모바일 T F T 모바일 두두둥장 두두두둥 두두둥 두럭시 a 두두두두 예개 yeah. <웃음> 두루루롱 그 두루루롱. <웃음> 제가 이게, <웃음> 네. 한 번, 한번 들은 거라 잘, 잘 못했, 어, 못했네요. 어, 어, <웃음>